안전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서 하락장이던상승장이던횡보장이던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자증매매 없이도 매달 10%에 매년 120%는 꿈이고 매년 50% 이상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커나 고스톱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패가 좋으면 게임을 하고 자신의 패가 나쁘면 후기를 하면 노름판에서 승률이 높습니다. 물론 고스톱을 3명이서 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식판의 3명이 아니고 다수의 게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큰 게임으로 보면 됩니다. 주식판의 패를 잘 보아야 합니다. 패가 2200개가 넘으니 무엇을 잡을까 망설여지겠죠 나쁜 패는 일단 저 멀리 던져버리고 좋은 패만 내 앞으로 모시는 겁니다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좋은 종목들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봅니다 물론 추가로 좋은 패가 생기면 그놈도 관종에 나오면 되지요 이렇게 좋은 종목만 관심권에 넣었으면 이 종목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임의 철칙입니다 타종목이 상한가를 치던 하한가를 치던 한눈을 팔지 말란 말이죠 한눈을 팔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관심 종목을 잘 관리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꾸준한 수익을 안겨준다고 장담합니다. 그 다음은 관심 종목에서 적절한 시기에 베팅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 답이 80%는 나와있다고 봅니다. 조금은 차트 보는 법을 공부해야겠지요. 하나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작은 수익은 챙기는데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오상향으로 향하는 종목 중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에 상향 돌파하는 시기에만 베팅을 합니다. 하향 돌파면 무조건 던지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내일 상한가로 가도 원칙을 고수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르는 분은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매매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무척 중요하겠죠 개별 종목마다 장기 단기 이평선이 틀립니다 어느 종목은 20일 어느 종목은 40일 어느 종목은 60일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각 종목마다 차트에서 이평선을 대비하여 맞는 것을 골라서 준비를 해야겠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상승하는 종목만 공략을 한다면 큰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이 늘어날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물론 거래량도 중요하지요. 거래량과 이평선은 뗄수 없는 부자지간이지요. 이평선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한 얘기지요. 더욱 안전하게 가려면 보조 차트를 몇개더 보셔도 되겠지요. 맥트 의시아이 등도 잘 활용하면 각 종목마다 맞게 조정해야겠지요. 금액 투입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몰빵일까요? 최소한 3.3.3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최적의 매수 자리를 안다고 해도 맞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30%씩 나눠서 그 종목을 매수하면 물론 종목마다 단기냐 중기냐 투자 기간을 정하고 투자 금액도 정해놓고 해야겠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90% 이상 손실 없는 투자가 될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판을 짜는 거니까. 여기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 수양을 더해야 하는 분들일 겁니다.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욕심에 화를 입을 겁니다. 투자 종목도 많고 시간도 많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엉성하게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니 100점 100패를 당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관심 종목을 만듭니다. 2. 관심 종목 중에서 장기, 중기, 단기 차트 검색을 통하여 상승하는 종목을 선별합니다. 3. 투자 종목을 줄여서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을 정합니다. 4.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돌파한 종목을 분할 매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는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합니다. 5. 이평선을 하향 돌파시엔 무조건 매도합니다. 이익이 난 상태에서 하향으로 돌아서도 매도를 해야겠죠. 6. 매주마다 매달마다 관심 종목을 관리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횡보장이던 어느 장에서나 살아있는 투자자가 될 거라 봅니다. 물론 이의 방법에 더 좋은 방법을 가미하면 각자의 좋은 수익 모델이 될 거라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작은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